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4월 버전입니다. 여러분, 요 4월 버전 한번 보시면 3월 버전에 비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게 대한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성조님이 한동안 답보일 거라 그랬는데 왜 빠졌지? 제 생방 안 보신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건데요. 한번 거기에 대한 내용. 그래픽 카드 시장에 대한 이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수스 가격 하락 사건 기억하십니까? 제가 3월 18일 날 생방을 한게 있을 거예요 그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시발점은 아수스의 가격 하락을 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가격에 맞추겠다고 저한테 미리 정보를 줬거든요 그 생방이 떠들고 나니까 제가 그때 생방이 떠들 때뭐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 이러더라고요 아수스 물량도 별로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 있느냐 그러시는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아수스가 약속했던 가격에 거의 대부분 수입사가 가격을 맞춰버렸어요. 혹은 그보다 심지어 더싼가격에 파는 수입사도 생겨났습니다. 기가바이트나 이노3D 요런데요 이힌트도 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가가 완전히 급락해서 한 15% 20% 가까이 싸진 거를 여러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 되겠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한 일주일? 10일? 전쯤을 기점으로 이제 또 하향세가 주춤하더라고요 처음에 크게 훅 떨어지더니 이제는 이제 조금 조금 조금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온것 같아요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데 또 다른 뭔가 사건이 있어야 가격이 더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꼭 물어보신 분들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채널에서 봤는데 4월 말에 유럽, 러시아 물량이 국내에 추가로 들어온다는데요 그럼 그게 사건이 돼서 크게 내리지 않을까요?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 조금 뭐 잘못된 정보는 아닌데 저는 틀리다고 봐요. 약간 다르다. 아 잘못된 정보는 아닌데 약간 다르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연결되는 수입사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한 물량 을좀 들고 왔다고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 내수의 하위 라인업 좀 빠지고 상위 라인업은 이미 국내 에어 정도 추가 배정을 받아서 예전보다 많이 들고 왔다. 한데도 있고, 어 우리는 아직 못 받았다 하는데도 있고, 뭐 예전 없다는 데도 있고, 말쯤에 들어온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 하나의 수입사한테 그런 연락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G사가 말쯤에 들어온다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약간 초치는 느낌이긴 한데, 어, 4월 말에 저 물량이 뭐 G사가 크게 들어온다 쳐도 갑자기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요? G사 제품도 보면은 지금도 충분히 싸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싸게 할 수는 있겠죠. 물량이 늘어나면. 근데 음, 지금 시장 반응을 보면 완본체는 잘안 팔리지만 그래픽 카드는 좀 싸다 싶은 거는 계속 동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보시면 알 거예요. 어, 좀 싼데? 어, 특가 비슷한데? 그러면 내가 살라 그러면 품절이 돼. <웃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극한 그러니까 가격 가격 하락. 어, 충분히 더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처럼 막 20% 내릴 거라고 혹은 30% 내릴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추가로 한 10% 정도 더낼수 있겠네요 어제 예상이고요 어디까지또 틀릴 수 있으니까 <웃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고민하든지 말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제가 할 말은 이거예요 가격 하락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길게 보면 꾸준히 우하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천 시즌 나올 때쯤 되면 수그머니 물량을 줄이고 4천 시즌 이제 오전도 물량이 확보가 되면은 3천 시리즈는 수입량을 어, 완전히 안 받거나 어, 극한으로 줄여서 단종시켜 버리겠죠 그렇게 흘러갈 테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한달에 근시일에 사시고요 안 필요한 분들은 그냥 6개월 7개월 전부 타세요 그냥 신형 사신 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꼭 사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멀리 봤으면 좋겠고요 어중간하게 뭐 3개월 전부 타겠다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3개월 전부 타면 당장보다 한 10만원 이렇게 싸게 살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5만원 10만원 싸게 살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후 3개월 뒤에 신형 나온다는 소리 들으면 배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당장 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근시일에 한한달 안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3월 말까지 보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6, 7개월 전부 타시는 게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90Ti 제품을 표에 추가했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하이엔드 라인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하이엔드 라인업은 90Ti 이번에 나왔는 새 제품 요거랑 308010기가 요 사이에 있는 제품들을 하이엔드로 보면 될 겁니다. 맨 위에 있는 90Ti는 플래그십이 될 거고요. 근데 보시면 은 얘들끼리는 성차이가 별로 안 나요. 지금 90을 200%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렇지? 이걸 100% 잡잖아요. 그럼 밑에들 얼마겠어요? 뭐 93% 어 그렇겠죠? 93% 뭐 96%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지들끼리 깨끗해봤자 뭐 진짜 많이 차이나는 밑에서 위에 거 긁어서 봐봤자 10% 차이고 얘를 중앙으로 잡으면 90을 그럼 위아래로 뭐 3%에서 5% 차이밖에 안 나겠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다 보니 가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117만원까지 내려온 3080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청구할인이나 아니면은 특가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100만원 후반에 살수 있더라고요. 거의 진짜 초기가 가까이 왔습니다. 초기가가 중급이 1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중급 기준으로 117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싼 제품 기준으로는 115만원? 이 정도 하던데 어... 사실 3 0팔0 10기가 정도면은 하인드치고는나는 가성비 있게 살수 있는 선택을 생각합니다. 당장에극카가 필요하시다면요. 그리고 요거는 좀 비슷한 느낌인게 이제 6800XT나 3080 12기가 인데요 얘네들 사실 성차이 너무 미묘하게 나거든요 뭐 여기서 여기 2,3% 여기서 여기 뭐 3,4% 많이 차이는 5% 어, QHD냐 뭐 프레 h d 냐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공조차이 밖에 없기 때문에 음.. 저는 가장 저렴한 3080 10기가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위 애들은 생각은 해봐도 되는데 근데 추천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가격이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이엔드 구간은 딱 하나 3080 10기가 추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여기 적혀있는 가격하고 거의 똑같게 3080 12기가나 6800 XT를 살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업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해서 높아시면 말씀드리는데 3090, 6900 XT, 3090 Ti는 현 시점에서는 현명한 구매가 아닙니다. 하이엔드는 내가 현 시대 가장 좋은 킥을 가지고 있다. 이 느낌으로 사는 건데, 6개월만 지나서 신형 나오면은, 솔직히 배가 좀 아플 거예요. 물론 뭐 그런 거 사시는 분들이 뭐 품돈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고민해보면, 좀더 현명하게 고민해보면은, 3팔8 0 1기가 사고, 대충 즐기다가, 이거 중고로 팔아먹고, 다음 세대 하이엔드 사는 게 베스트겠죠. 퍼포먼스 라인업은 6800부터 2070 슈퍼 요제품군을 제가 찝었는데요 제가 아마 한 일주일 전부터 꾸준히 했던 말이 있을 거예요 상공입공태가 제일 가성비가 좋다 네 역시나 상공입공태가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가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왜? 직접적인 판매자이기도 하고 늘 표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표 만들어 보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진짜 저 밑에 있는 1030까지 다 긁어서 봤을 때, 3060ti가 2등으로 가슴이 좋습니다. 2등으로. 그럼 1등으로 가슴이 좋은 놈인데, 걔놈왜 추천 안 해요? 아, 걔도 추천을 하는데요. 6600이 1등으로 가슴이 좋거든요? 지금 40만원 중반에 살수 있는데, 40만원 중반에서 이 제품 따라가는 거 없어요. 근데, 3060ti와 6600은 영역이 좀 달라요. 3060ti 정도 되면요. FHD에서, 트 AAA급 게임, 대부분을, 상업이나 프로으로 불편함 없이 즐깁니다. 하지만 6,600은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로 성능이 잘나오지 않습니다. 둘이 성능 차이가 무려 40%나 나기 때문에요. 이 그래서 좀 괜찮은 게이밍 PC를 맞추고 싶다 싶으면은 5,600X 램모을 살짝 하고 상급형 Ti로 조합하는 게 가장 가성비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라인에서도 상급형 Ti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만 조금 더 성능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뭐3070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둘이 한 10%, 13% 이 사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6 0타이를 어느 제품 사냐에 다른데 한그 정도 차이 나니까 돈을 조금 더준 만큼 약간 더 높은 성능을 가진다는 느낌으로 3070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주는 이제 제가 7 0 t 를 아, 저번 달은 70ti를 추천한 것 같은데, 70ti하고 70하고 가격이 좀 벌어졌어요. 이제는 한 10만 차이나니까, 70이 조금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아, 6700XT도 살 만한 것 같은데, 성전님 어때요? 하신 분 종종 있던데, 나쁜 선택은 아닌데, 솔직히 6만원 차이에, 성능 5% 차이면은, 심지어 이거 백분율 제대로 계산해보면 3%, 4%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4 0 쿨타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6700XT는 아무래도 AMD 제품이니까, 어, 법령적으로 쓰기에는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게이밍 용도로 쓰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요 어,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상공유권TI가 분명히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될 거고요 어, 상공유권TI 사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요 6600T는 어때요?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둘이 6만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어, 싼 제품 기준으로 보면 6만원 차이에 20% 성능 100분율로 계산해도 15% 정도 이상의 성능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투자할 만한 것 같습니다. AMD에서 엔비디아로 넘어가는 데다가 돈 투자한 만큼 성능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 혹은 돈 투자한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얻는 느낌이죠. 여기 딱 보면 느껴져요. 1% 대 성, 그, 1% 성능 내는데 필요한 비용이 46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쫙 긁어봤을 때는 그냥 3060ti가 값입니다. 요거 사실이 가장 베스트에요. 아, 좀더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은 3070볼게 아니라 그냥 돈을 제대로 투자해서 3080까지 보면 확실하게 체감 차이가 날 거고요. 그렇게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라인업은 3060ti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상위 라인업 볼게요 메인스트림 상위는 5700XT부터 2060 6기가 요사이 의 제품은 그거가 나왔는데요 3060이 드디어 살만한 가격대까지 오긴 했어요 제가 이거 한 20만원 떨어져야 살것 같다 라고 뭐 헛소리 하듯이 떠든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55만원까지 내려왔어요 오? 괜찮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다가 갑자기 그6 0테이를 보니까 어? 안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상호유권이나상호유공테아는 상공유권 27%의 성능차이가 납니다. 거의 30% 가까이 성능차이가 나요. 근데 단독 10만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0만원에서 많이 투자하면 12만원이에요. 그러면 은 어떻게 돼요? 어느게 이득일 것 같아요. 가성비 누가 더 좋습니까? 상호유공테아이가더 좋죠. 그래서 60은 좀 사기 애매합니다. 진짜 예산이 딱5 5만원 밖에 없다. 그럴 때나 가는 거고 10만원 정도 더 투자할 수 있는데 싶으면 은 그냥 3960퇴행가는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6600 노말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6600 노말은 가격적으로 확실하게 좀 싸거든요. 보시면 은 3960하고 6600하고 10%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얼마 빠져요? 10만원 빠지죠. 30%에 10만원 10%에 10만원 10%에 10만원이면 당연히 갈만한 거예요. 10만원 싸면 10% 성승자가 생기는데 10만원 싸면요. 근데 30% 성능자이 있고 10만원 싸면 안 갈만한거죠 그래서 6600은 진짜 갈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 법용적인 용도에서 예를 들어 뭐 이거 가지고 렌더링 돌리거나 아니면은 아시, 알다시피 영상 편집할 때가속기 쓰거나 그러면은 엔비디아 제품 쓰는 것보다 좀 떨어지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게임 말고 딴 것도 한다 그러면은 어, 원컴 방송 이런 거 한다면 은 6600보다는 엔비디아의 어, 제품 4060이나 4060이가는게 나을거라는거 한번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6600만 추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요 조금 더 싼거 없어요 성전님 조금 더 싼거 없어요 아니 성전님 왜3050 있는데요 아니, 3050 살바에는 그냥 6600 사지 왜 그러냐면요 3050은 지금 6600보다 비싼데 6600 대비 성능이 많이 쳐져요 얼마나 쳐진대요 20%요 둘이 지금 가격 차이 얼마나 나요 아니 뭐 이거 6600이 더 싼거 같아요 성전님 맞아요 3050은 솔직히 좀 가기 애매합니다 그냥 6600쓰는 맞습니다 그래서 3050은 별로 추천 안 드리고요 아직도 뭐 1660, 1669 슈퍼, 1660ti 뭐 이런거 물어보신 분 있던데 얘네들은 노답이에요 <웃음> 여전히 40만원대라서 사면 안된 제품이야 1650 슈퍼도 사면 안된 제품입니다 그나마 살만한게 6500 XT 입니다 뭐6500 XT가 뭐 인코더, 디코더 지원 안한다고 막틀을 대신 분인데 그거 CPU로 웬만하면 커버가 되니까 순수 게이밍 용도로 봤을 때는 6500XT? 그냥 갈만 해요. 물론 가성비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돈을 더 써서라도 어떻게든 6600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다만, 나는 예산이 그 15만원도 못 투자합니다. 30만원 밖에 못 써요. 그신 분한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겠죠. 일단 추천제품만 아니고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송준이 아, 그러면 20만원대, 30만원대, 40만원대 중에 추천할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딴 것들 가성비 한 보세요. 와뭐 이거 얘는 4,300원 가성비 였는데 심지어 저 위에 있는 원래 상위 라인업이 가성비 안 줘야 되는데 얘도 4,600원 가성비인데 밑에 라인업이 5,000원 6,000원 7,000원 그런 가성비야 그럼 밑에 라인업 사는 게 똑똑한 걸까요? 아니죠 돈을 아낀 만큼 성능을 손해보는 게 아니라 돈 얼마 못 아낀는데 성능 크게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게임 용도로 PC를 쓰시겠다면 여러분 시작점은 45만 원 제품 6600부터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게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 나는 고사인 게도 자주 한다 하면 은3 0 6 0 t 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가고 싶다 해도 3080에서 멈추는 거3080 10기가에서 멈추는 게 베스트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다시 한번 정리 총정리 하고 마무리 할게요 하이엔드 라인 또한번3080 가격이 크게 내려서 가성비 1위를 다툽니다. 3080식기기가 1위로 현시점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제품이고요. 거그 위에 그 진짜 플래그십 이런 거 가기에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좀 고사양 PC를 사겠다면 3080식기가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3 0공0 t 가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전 제품 제일 밑에부터 제일 위에까지 모든 제품 합쳐서 가성비를 매겨봐도 2등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주 준수한 성능에 FHD에서 웬만한 게임 다 풀옵으로 할수 있는 그런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요거 원픽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인스트림 라인업은 아 살만한 게 마땅히 없어요. 그냥 6600 사시면 됩니다. 어, 나머지는 그냥 다제게이게 좋을 것 같아요. 뭐 3050이든 뭐 1660이든 어, 2060이든 싹다 지금 시점에서는 가성비적으로 6600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어, 여러분 게임 위주로 한다면 6600가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작업도 경험하면서 게임도 하신다 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은 3960이나 3960ti 웬만하면 ti로 가기 좋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하이라이너이나 메인스트림 하위는 그냥 다 전멸입니다 살게 없어요 패스하시면 될것 같고요 진짜 단돈 30만원 정도밖에 그래픽카드 투자할 게 없어요 그러면 6500xt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4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 비교표를 확인해 봤고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어, 다음 달에 또한번더 내려서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바이바이